저기 봐, 고드름이다. 저기 봐, 고드름이다. 와, 신기하다. 와, 신기하다. 고드름 처음 봐, 고드름 처음 봐. 저기, 저기. 고 드름, 고 드름, 신기하다, 신기하다, 처음, 처음.